지금 비 오고 태풍 와서 산책 못 나가요 아저씨. 꼬리 먹는다. 아! 나또 뭐? 꼬리 먹는다. 안녕. 왜 <웃음> 너는 먹는데 난안 돼? 너 지금 방금 꼬리 먹은 거 아니야? 너는 네 꼬리 먹어도 되고 난네 꼬리 먹으면 안 돼? 어마가 꼬리! 어, 꼬리가 너무 탐스러우세요. 꼬리 한입만 먹어봐도 돼요? 잘 먹을까요? 어바 발에서 고소한 냄새나. 한입만 먹어볼게. 어. 만아아야 아니면... 아... 하지 마, 하지 마. 발먹으지마 알았어, 그러면은 우리 타투 머리는 먹어도 돼. 응. 머리도 안 돼? 알았어, 알았어. 머리 안 되면 또 어디 먹으면 돼? 어디? 하루? 팔? 팔? 아, 팔도 안 돼. 알겠어. 그럼 목목 먹어도 돼? 아우. 아우. 도대체 너의 어디를 먹어도 돼? 볼! 그럼 볼 먹어도 돼? 음... 안돼? 후야! <끼리> <끼리> 그럼 엄마가 꼬리 안에는먹을때꼬리에 너무 단순하다! 안돼? 완전 디펜스 개전네 나한테 완전 불, 불, 불신의 아이콘이네? 너무해? 엄마 울거야? 나도 또 엄마 웃나다 나도가 <웃음> 잠도 못먹게 하고 꼬리도 못먹게 하고 나도가 <웃음> 엄마한테 손도 못먹게 <웃음> 엄마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 여기야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사람이 부르면 아는 척이라도 잘해 타투야 너무 슬 때문아 <웃음> 엄마는 매일매일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타투 야, 너는 내가 놀아달라할때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왜 긁어달래? 진짜 너는 너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고 맨날 밥 먹을 때만 나 찾고 밥 먹을 때 찾고 어? 네 어? 여기 긁고 싶을 때 찾고 어? 간식 먹고 싶을 때 찾고 물 마시고 싶을 때 찾고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, 너랑, 나, 엄마가 놀아달라고 할 때는 왱! 이러면서 맨날 화만 내고 엄마가 울어도 모른 척하고 엄마가 죽은 척해도 모른 척하고 왜 그러는 거야? 엄마 안 긁을래? 기분 안 나.. 기분 나빠 엄마 기분 나빠서 또못 긁어주겠어 <웃음>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? 어? 어떻게 그렇게 개가 돼서 이기적이냐고 아.. 기분 나빠 아! 아 지금 엉덩이도 내 머리 치고 간 거야? 이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자신 있는 모습키워봤다 소용 1도 없다 그러는구나